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시청자 겸 구독자 분의 제보를 받고 이렇게 녹화를 켰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 컨텐츠 명다잉라이트1 탄약을 늘리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알집 또는 반디집 그리고 두 번째 다잉라이트 설치 경로로 들어간다 스팀 클라이언트 클릭하신 다음에 라이브러리 또는 보기에 숨겨진 게임 들어가시고 다이내라이트 게임 우클릭 관리 로컬 파일 보기 다이내라이트 게임 설치 경로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DW 폴더로 들어간 후 임시 폴더를 따로 한개 만든다 이름은 대충 아무거나 여기에서 폴더를 만드셔도 되고 다이내라이트 게임 설치 경로에 임시 파일을 따로 만드셔도 됩니다 데이터형 그리고 데이터3 이두 개의 파일을 임시 폴더로 옮긴다 이두 개의 파일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옮겨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코드 수정하기 옮긴 데이터형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 스크립트 인벤토리 옆에 있는 이 키워드 이걸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실 테니까 이 이름 그대로 이 검색을 통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해서 압축을 풀어주세요 찾았던 이 파일을 우클릭해서 전 어차피 이 프로그램 쓰니까 이걸로 할게요 컨트롤 F를 눌러서 맥스아머라고 이 맥스아머를 검색해 주시고 찾기 누르면은 이 값이 뜰 텐데요 맥스아머 카운트라고 이 숫자 값을 본인이 원하는 값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수정하면 됩니다 데이터3 파일 오픈해서 이 이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옮겨줍니다 데이터3 폴더 이 파일 조가한 개만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겁니다 데이터3 폴더 데이터 폴더 생성 스크립트 폴더 인벤토리 폴더를 만듭니다 여기서 만드세요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은 뒤로 가기 눌러서 이 파일을 Ctrl X 데이터3 데이터 스크립트 인벤토리 이 폴더 안에다가 Ctrl V를 눌러서 수정했던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다시 뒤로 가셔서 데이터 3 폴더 우클릭 압축하기 이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Pak 이렇게 하면은 끝난 겁니다 이제 또 다이라이트 설치 경로로 들어오신 다음에 Dw 폴더 데이터 3 이걸 지우고 Ctrl 이렇게 눌러서 옮겨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원본 파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제 원본 파일로 바꿀 수 있을까? 데이터 3 이거를 다시 옮겨서 데이터 3 파일 열고 똑같이 압축을 풀어줍니다. 이걸 삭제 그리고 데이터 3 폴더에서 데이터 폴더 삭제 똑같은 방법으로 압축해서 이름 바꾸고 옮겨줍니다. 그리고 게임 파일 무결성 검사 이 게임 파일 무결성 검사 100% 다 되면은 끝난 겁니다. 탄약을 늘리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녹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